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이 턱걸이 부상이 걱정됐는지 운동기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드 짐닝이라는 물건인데 철봉 턱걸이보다 부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턱걸이 부상 경험이 있어서 내가 하는 짓을 보고 내 팔꿈치가 걱정되신 것 같다. 아무쪼록 열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김벌레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선물 감사합니다. 안되지만 될 때까지 하는 덕거리. 8월 8 0 k g 때 진입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8월 한달 안으로 성공 못하면 가면은 못 벗겠고 다른 거 벗겠다. 편안한 휴식, 밴드 침대, 아침엔 모기가 너무 많다. 사기절 중 여름이 가장 싫다. 더운 건 둘째치고 모기가 진짜 너무 싫어. 오늘 하루 살벌레가 된다 뭐하냐? 당겨라 겨털 제모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토끼 스티커로 대신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사이클 진놈 오늘은 복수한다 필살 십자가 공격 완벽해. 백곱같아. 요즘 수분 섭취를 1.5배 늘렸더니 숫자 감소가 없다. 살 아니다. 물이다이 녹색 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파란 띠 승급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몸이 처진다. 운동하기가 싫다. 나태해질 수 없지. 반성해야 한다. 스쿼트 108개 108개로 1 108 0 8번내를 끊는다. 참고로 종교는 무교다.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그래, 같이 하면 덜 힘들 거야. 우리는 동료니까. 혼자 할 걸, 30개 남았다. 20개. 끝나고 보니 스쿼트가 아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혼자 벌받은 느낌이다. 정신 차리고 복근 운동, 레곤 플래그, 벤치 부셔지는 소리가 난다 <목소리> 마무리는 백발장탄눈 벌써 녹티를 지나 파란티 승급 기준이 다가오고 있다. 승급 전까지 신선 보관이 필수다. 살이 빠지면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뭘 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이 안 난다.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20kg 자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자.